안녕하세요 초롱공인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요 낮에 어느 초기 재개발 지역에 거기는 이미 사타 접수가 되어 있는 그런 구역입니다 거기에 원룸을 열 매체를 들고 계신 분다 세대로 등록이 되어 있겠죠 원룸이니까 열 매체를 이제 들고 계신 분이 상담하러 오셨어요 조합에서는 자꾸만 사타 통과 결과 통지를 받는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그 낱개로 다 소유권을 다른 분에게 넘기셔야 그 개수만큼 분양권이 있으니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빨리 파셔야 됩니다. 라고 자꾸 얘기를 하신대요. 그런데 뭐 소장님 그게 맞습니까? 이제 이러고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법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러고는 같이 앉아서 부산시 조례도 찾아보고 도전법도 찾아보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이걸 제가 유튜브에 올리기로 마음을 먹었던 이유가 가장 기본이고 또 웬만큼 재개발 지역에 집을 한두 채라도 가지고 계시거나 투자를 하고 계시거나 더구나 그 조합의 추진위 관련 업무를 보고 계신 분 정도라면 기본적으로 이법 정도는 기초적으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질문을 하면 그래도 맞는 정답으로 답을 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곳들이 아직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번쯤은 우리가 기본이고 기초지만 재개발 초기 지역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 조문을 같이 짚어 두셔야 될것 같아서 유튜브에 오늘 한번 소개를 드려보고자 하거든요. 먼저, 부산시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까 질문을 주셨던 그분은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요. 초기 재개발 지역 안에 원룸, 예를 들면 다세대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으로 등기가 되어 있겠죠. 이런 다세대 주택을 열채를 우리가 각자 소유하고 있다라고 가슴을 하고 요 조문을 한번 짚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내가 원룸 열채의 소유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얘가 쏙쏙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올 것 같거든요. 여기 보시면 먼저 부산시 조례 37조 어떻게 되었냐 했더니 조례입니다 조례 37조 어, 분양대상 등에는 요 1항 37조 1항은 재개발의 자격에 관련돼서 나와 있습니다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요거는 분양평형신청의 마지막 날이 관리처분계획기준일입니다 관리처분인가이라고 다릅니다 어, 분양신청평형 마지막 날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어 있어야 분양 자격이 주어집니다. 재개발은. 자, 여기에, 어, 1호는 주택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종전 건축물 중 주택, 이렇게 돼 있죠. 집 가진 사람, 그 다음에 땅 가진 사람, 그 다음에 가액이 어마무시 큰 사람, 어,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분양 자격이 있는데, 있는데, 특히 그 중에, 어, 여기 두 번째 항목에 2항에는 네, 어떤 항목이 나와있냐면요. 37조래 부산시조래 37조 2항에는요.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분양 대상자 중 1항 1호가 아까 주택으로 받는 거였죠. 1항 1호에 해당되는 그분들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 신청자를 한 명의 분양 대상자로 본대요. 여러 명이 그걸 다 갖고 있어도 하나만 주겠답니다. 그중에 이건 주택관련이니까 아까 조합에서 얘기하는 거는 여기 2항 1호를 얘기를 하신 것 같거든요. 뭐 기준으로의 권리산정기준일 후 여기는 권리산정기준일이 기준일이 맞습니다. 그죠? 권리산정기준일 후후 뭐가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원룸은 다가구입니까? 단독입니까? 옛날거는 다가구로 등재되어 있는 원룸도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보시면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근데 처음부터 10개의 호실이 20개의 호실이 다 다세대 주택으로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데 소유를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분이 열0채의 호수를 전부 다 홍길동 분이 다세대 주택으로 되어 있지만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거하고 다 세대를 열채를 갖고 있는 거 하고 한 사람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하나를 가 있다가 그거를 권리산정 기준일 후에 10개로 쪼개는 거 하고는 의미가 다르죠 똑같은 말이 아니죠 그러면 오늘 상담하러 오셨던 그 사장님처럼 그 구역 안에 건축물대장 떼보고 건물 등기상 전부증명서 떼보면 다 다세대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열채를 갖고 계신 경우에는 여기 1항에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당연히 해당이 아니겠죠. 왜냐? 걔는 주어가 다세대주택이지. 주어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가 아니잖아요. 주어가 벌써 틀렸죠. 법조문에 주어가 걔랑은 상관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볼 필요도 없는 조문인 거죠. 내가 열채의 다세대주택을 갖고 있다면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요거는 아까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다세대로 전환된 거, 주택을 막 나눠갖고 다세대로 바꾼 거, 요런 거는 대표 하나입니다. 이거는 기준일이 권리산정 기준일이었습니다. 사타 통지, 그 결과 통지일이었어요. 근데 도정법에 한 보겠습니다. 오늘 질문 주신 그분은 아까 앞에 조례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기 도정법에, 도정법으로 자격을 짚어봐야 했었어요. 도정법 39조에는 조합원의 자격 등에 대해서 이렇게 짚어놨는데요. 어, 여기 1항 역시 어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어떻게 준다 하는 그 자격을 적어놨는데 여기에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본대요. 여러 명을 대표하는 조합원 한 명. 이 말은 대표 선임해서 그한 사람이 조합원이라는 거죠. 조합원 숫자하고 분양권 개수하고는 또 다릅니다 사실은 왜냐? 지상권자는 조합원이기는 하지만 그분한테는 분양권 자격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 뜻이죠 과소 토지도 안 되는 면적 뭐 공유지분으로 뭐30 뭐 제곱미터가 있고 뭐 단독 필지로 19 제곱미터 갖고 있고 이런 분들도 뭐 조합원은 조합원이에요 왜냐? 토지 등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건 분양 자격은 또 없죠. 그죠 그런 케이스들이 그 있는데 어쨌거나 여기 30부조는 조합의 자격에 대해서 적어놨고 아래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표 하나만 준대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짚어볼 거는 3호, 1항 3호 한번 보시면 조합 설립인가 갈로 잠깐 제기고요후 조합 설립인가 후에 한 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에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한 사람한테서 집이나 땅이나 사가지고 핵분열을 한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가나다한테 팔았다고 라 가정을 하겠습니다. 온룸을 내가 열차를 갖고 있는데 조합 설립 후에 열차를 가나다라 쭉 10명한테 팔았습니다. 그럴 때는 어 그래가지고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때 조합 설립 전에는 한 사람이었는데 조합 설립 후에 여러 명한테 팔게 돼서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는 아까 여기 뭐라고 해? 대표 한, 명 한, 한 명을 한명 조합원으로 본대요. 분양권도 뭐 이럴 경우 대표 혼자 하나를 준다는 그런 뜻이겠죠. 여기서는요. 근데 그러면 이걸 역으로 해석을 하면 조합 설립인가 전에는요. 조합 설립인가 전에 팔면 된다는 뜻이죠. 원룸 열체 있었다. 언제까지 팔면 된다고요? 조합 설립인가 전에 쭉 명의를 변경해놔놓으면 그건 여기 해당이 아니잖아요. 조합 설립 후에 이렇게 한 거는 대표를 뭐 선임회가 하나만 준다고 라 되어 있지만 조합 설립 전에 넘기면 된다는 얘기죠. 법조문이 그렇죠? 그러면 아까 여기에 어요 39조에 해당되는 거는 어뭐 어떤 걸 얘기하느냐면 하 제대로 된 집이겠죠 제대로 된집 예를 들어 뭐 가라는 구역 안에 아파트 단체 가지고 있고 뭐두 번째 뭐 단독 주택도 한채 있어요 뭐 이런 경우에 이 다물건자잖아요 완전 뭐이 모든 것들은 조합 설립 인가 전에 그냥 처분하면 된다 소리죠 뭐 원룸이 열채 있었다 언제까지 팔면 되겠습니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일까요? 아니면 조합설립인가 이전일까요? 답을 적어놨네요. 조합설립인가 전일 하면 되는 거죠. 후에 이렇게 하면 대표 하나를 준다 해놨으니까. 간단하죠 답이. 그이 말이 조합설립인가 후라고 되어 있지. 여기에 권리산정기준일 후라고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다 물건자 물건은 조합 설립인가 후에 사면 분양권 없습니다. 둘이 대표 선임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 끄댕이 잡고 막 네가 대표할래 내가 대표할래 해야 되겠죠. 그게 안되고 조합 설립인가 전에 사는 건 괜찮다는 뜻입니다. 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문을 안 살펴보고 그냥 맹탕 아 무조건 이거는 권리산정 기준일 이러는게뭐이 있더라. 그래서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뭘 어떻게 해야지 이러면 이제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거는 곱하고 더하고 나누고 쪼개고 하는 것들입니다. 단독주택 도는 다가구 주택이 핵분열에서 다세대로 되는 거는 권리산정기준일 후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기 지역들이 분산일 이전에 핵분열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미 원룸으로 열0채를 갖고 있다. 뭐 집이 두채세채 채 있다. 그거는 조합 설립 기준인가 1을 챙겨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어, 너무 간단하고 기본사항이지만 어, 워낙 지금 초기 재개발 구역들이 많고 거기에 계신 또 추진위에 계신 분들은 기존 그동안 뭐 재개발 정비업체에 근무했다든지 이런 전문가분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듣기는 권리산정기준일, 권리산정기준일 많이 들은 거죠. 그래서 무조건 그전에 뭐다 나눠야 되더라, 뭐 어째 되더라 이것만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조문에는 쪼개고 곱하고 나누고가 그런 그거고 어, 이미 정상적으로 다 등기되어 있는 그런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조합 설립인가 전까지 처분하면 다 분양 개수는 다 되는 겁니다. 그죠? 음, 오늘 간단한 거지만 아주 심각하게 <웃음> 이 더운데 일부러 차를 끌고 초롱 부동산에 오셔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셔서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많겠다 싶어서 오늘 유튜브 한번 찍어봤드렸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또 끝까지 이렇게 잘 챙겨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좋아요 구독해주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어, 내일은 폭날입니다 건강도 좀잘 챙기시고요. 더운 여름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